재활용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준비한 커피 세 가지 재활용품은요. 첫 번째 머들러, 두 번째 커피 홀더, 세 번째 캐리어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 커피 홀더로 냄비 받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 일단 네 개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이 거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속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사이 부분에 이쪽 부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 사이에서 이쪽 사이 부분에서 넣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겉에를 한번 펴주시면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냄비받침으로 쓰시기 너무 좋고요. 어, 하나를 하나보다는 두 개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여기 에 코팅이 너무 많이 되어있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종이 재질로 되어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 머들러를 살펴볼게요. 스타벅스나 이런데 가면 포장을 할때 이렇게 커피 뚜껑에다가 손 넣어주자, 넣어주고 막아주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어, 이름표를 만들어 볼게요. 어, 뭐, 스승의 날이나 뭐 부모,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예쁜 문구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하나씩 담겨 두시고 모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일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화분에다 꽂아, 꽂아서 예쁘게 데코할 수 있,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양, 양면 테이프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끝부분에 붙여주시고요. 맞춰서 자르셔도 되고요. 양면 테이프랑 이렇게 뭐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잘리시면 밀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꼭붙여서 떼주시는데요. 너무 안돼 이렇게 잘 떼졌거든요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이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문구를 준비해봤어요 여기에다 그냥 가운데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짜잔 완성됐거든요 지금 저 앞에 화분이 있어요 이 화분에다가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심은 화분인데요 하트 선인장이라 예쁘기도 하고 다이소에서 산 화분인데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쑥 꽂아주시면 예쁜 화분이 또된것 같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는 어, 다른데 거보다 스타벅스가 확실히 음, 튼튼한 것 같아요. 종이로 만들어서 박스로 되어 있는 건데 좀 튼튼한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4개씩 이을 수 있거든요. 일단 4개를 이어서 4개씩 이어서 신발을 한번 넣어볼게요.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고 쓰는데요. 요즘에 이제 샌달신내철이좀 지났잖아요. 샌들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로 포개서 이렇게 넣으시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해서. 근 여기 신발장에서는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편하게 되고요. 특히 아이들 신발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아이들 신발도 따로 준비해봤는데요. 아이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위, 아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또 위아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깔끔해요. 이 신발장에는 이렇게 계속 커피홀더로 해서 쭉 연결해서 이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즘에는 어, 재활용하자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재활용해서 어, 예쁘게 살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길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